키토김밥 먹을 응. 뭐, 키토김밥? 어, 그거 뭐 좋지. 살아살아있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는어살어살아이어 제가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토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토정토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이뻐. 어? 밀어요. 저희 네? 이거든요올릴까요 <웃음> 귀여운데? <웃음> 어, 어, 귀여워 어제나 풋살 열심히 했거든 푸시간 <목소리> <목소리> 어, 푸아 <목소리> 어, 푸니아. 푸니이 푸니아. 푸아푸니이 푸니아. 푸니아. 푸니아. 푸니아. 푸니아. 푸니아. 푸아 소풍 어 땡큐 <목소리> 어소퍼가서밥 <목소리> 먹는 것 같아 어떡해 고맙습니다 이거? 추가 너무 인가어 매운 연기 <목소리> 아, 고추 추가 으음 <목소리> 너무 <그냥>? 잘하네 <목소리> 이게 좀흰자로만 하고 노른자 비율이 살짝 반반해지는 것 같아서 좀 노른자가 지방이 맞끝 <목소리> <맞을 것 같았을 목소리> 때문에 매운 <목소리> 연 <목소리> 그냥 이 스크륨 레스티들이 좋아요 가가가 도망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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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고아 빼고 다 멀리, 네. 예. 네. <웃음> 네. 요거는 손한번 내려, 여기 주머니에, 어깨 네. 주머니에 손한번주 네. <웃음> 어, 좋아 <웃음> 실제 한번 더고 멀리서 한번 사, 네, 이 네, 준안해 네. 준다. 아. <웃음> 이번에, 이번 에 양준일 <웃음> 투... 나수하영하는거 보고 싶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수영하는 거 <웃음> 자, 안녕하세요. 아, 강승주입니다싱글즈 아, 제니스 해볼게요. 미션이에요. 첫 번째인데요. 가장 최근에 찍은 음식 사진 두개 보여드릴게요. 요거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천에 먹은 거든요 바로 어깨. 저의 어깨. 어깨를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 아시죠? 김종국 선배님의 이, 아우, 맛있다. 이런 느낌.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미션 첫번째 성공이죠? 네 감사합니다 유럽 어느 황백한 느낌인지 네, 하나, 하습니다음은뭐 있지? 그다안 나도 안녕하세요. 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정한님어 중학교 때 자주 듣던 두고 알려드릴게요. 슈퍼키드라는 밴드.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말아요. 아니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술집이 굉장히 어색해요. 술이 술을 잘 못해서 혼자 어색한 공간. Yes. Thank you. <웃음> 음~ 뭘좀 뿌려봐. 굉장히 조심해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뭐, 떠나. 뭐,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떠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화보를 위해 준비한 표정 두개 보여드릴게요 카리스마 하나, 둘, 으세요 미션, 실패! 오케이, 이건 실패. 세 번째 건 미션 실패인 것 같아요. 보세요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싱글즈 너무 좋아요. 싱글즈 네, 사랑해요. 저 하늘색 진짜 잘 어울린다. 나한 나한테. 나나 봤어요? 제마 씨두볼 중에 어느 쪽 볼이 더 말랑 거예요? 아 진짜 볼이요? 지금 뭐예요? 말랑 거리라고요어 저는 오른쪽이 말랑 거리는 것 같아요. 한번 찔러 보실래요? 음. 하나, 둘, 셋. 음. 네, 어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떡해요 너무 아쉬워요. 전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도 그런가요? 그대한 송이 꽃인가요? 그대한 송이 꽃인가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약속 안녕 Thank you.